할렐루야,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주더 깊이 주님과 가까이 가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걸어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4월 3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이 하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조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는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망한다 하거니 그가 저주하며 맹세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깥들에 앉아 있던 베드로에게 한여정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적하자 베드로는 곧바로 부인하죠. 안문까지 나아가 베드로는 다른 여정과 곁에 섰던 사람들 앞에서 두번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때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낸들인 공예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던 그 때에 밖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는 이런 호원 잔담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사항에 닥치니까 세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예수를 모른다라고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상황은 예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둘러싸인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대신과 승리를 선포하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와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호언장담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보다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대면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잔담했지만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 순간 그는 뛰쳐나가심이 동국하며 회개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분과 닭의 울음소리를 미리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범죄한 후에도 즉시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의도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주름은 어떠한 방식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그의 자녀들이 그의 제자들이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절부터 70절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깥에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한 요정이 다가옵니다. 너도 갈릴리사람 예수와 함께 있소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화극장 놀라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철저하게 발뺌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 중에서도 당시 갈릴리는요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받은 시골 총동네 입니다. 요정이 갈릴리사람 예수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무시해서 했던 말이고 그 도당과 또한 그 무시받는 사람, 즉 신문받고 있는 사람과 너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성공 복음을 주쳤던 베드로. 한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바로 이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직면하는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는 예수님과 함께 무시받는 것이 싫어 그만 부인한 겁니다. 같은 무리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기억하시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할때 우리는 여가 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71절부터 74절까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그 수치의 현장을 벗어나 안문까지 나아가요. 그때 또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고발하죠. 이때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또한번 부인합니다. 또한 잠시 곁에 있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의 말소리를 듣고 예수와 함패라 라고 지적하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해요. 기억합시다. 슈, 수치의 현장에서요.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면 더 크게 넘어지고 그 죄가 더 크게 쌓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74절부터 75절까지는 이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한다는 이 말씀이 떠오르자 그는 그만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언장담했고 자신이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주인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수많은 순간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내 죄를 돌이켜 볼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런 호소, 이런 통곡의 눈물은 이런 통곡의 자세는 회계 자세는 구원에 이르는 회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역사를 풀어내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75절 한번더묵상하기 원합니다. 7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오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잔담하던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십니다.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시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연약상입니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의 눈빛에 빠지고 죄의 심취에 있고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끌림을 받아 결국 더큰 범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더큰 죄책감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의와 회개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난다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몽은 14장 26절과 또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넘어질 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생각에 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에 잠자도 있고 숨어져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토의 그 보혈 아래서 온전케 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기에 그렇게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는 반석같은 믿음을 소유했고 신앙의 모범으로써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섰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통장에서 알수 있듯이 그는 예수를 푸인냈던 사람이고 가장 연약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해졌더니 또 수많은 반복과 시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주의 국룰과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삼합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과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떠올라 회개하며 나아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셨어. 더 하나님의 말씀에순종함으로 온전한 회개로나갈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 나는 주께 속하였고 내가 부름받은 자란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실체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함께 걸어가는 삶,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심이 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